friends, before creation itself, there were six singularities. Then the universe exploded into existence, and the remnants of these systems were forged into concentrated ingots. Infinity Stone. These stones, it seems, can only be brandished by beings of extraordinary strength. Observe. These carriers can use the stone to mow down entire civilizations like wheat in a field. There's a little pea coming out of me right now. Once for a moment, a group was able to share the energy amongst themselves, but even they were quickly destroyed by it. Blah, blah. We're all very fascinated, Whitey, but we'd like to get p a i d Oh. The entire time I knew him, he only ever had one goal. To wipe out half the universe. If he 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천하의 히어로들조차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데, 수많은 떡밥만 투척하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타노스. 그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벤져스 1편에 첫 등장했었다. 우주 정복을 위해 슬슬 칼을 갈다가 무려 6년 만에 필드에 등장하더니 뛰는 히어로 위에 나는 악당의 상황 연출. <웃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인피니티 스톤. 악당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우주 정복을 위한 최강의 무기. 여섯 개 스톤이 바로 그것이다. They scratch the surface and never f a e t i s s e c l s they're binding them. 타노스의 표적은 인간을 세뇌시킬 강력한 힘을 지닌 마인드 스톤으로 기전의 이마에 박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First, open the eye of Agamotto. 시간 조작과 모든 것을 복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oh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 스톤 누군가 의해 빼곡 빼앗기며 초강력 아이템으로 등극한 밤. 지금껏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최후의 여섯 번째 스톤도 기대하시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인 2 2개 절대 파워 We got one He's to us.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피어로 so 역사상 최고의 스케일 done, half of will still exist. 절대 부러지지 않는 창과 도무지 뚫리지 않는 방패의 대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가 갈수록 거대해지는 세계관과 탄탄한 스토리 I hope they remember you. 10년 동안 쌓은 공든탑의 결정체를 어떻게 보여줄지 개봉 전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보자